되게 재밌겠다. 한테라라는 친구가 누굴 다 가지고, 시카하고 이런 면에서 소화를 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뭔가 좋은 작품에서 누가되지 않도록 뭔 열심히 하는 한테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. h e e